가자 가자 가자. 비리님 비리님 비리님. 비리님. 오늘 회식하면 안 돼요? 회식해요 회식. 회식하면 안 돼요? 벌써 피곤해. 오늘 회식하면 안 돼요? 오늘 회식하면 안 돼요? 오늘 회식하면 안 돼요? 오늘 회식하면 안 돼요? 회식하면 안 돼요? 회식하면 안 돼. 요근데왜 11시에 와서 11시에 가? 여기가 <웃음> <웃음> 아, 예, 좋아요. 회식하면 안 돼요? 회식하면 고 지금 딱 기회예요. 목요일 저녁인 게 기회인 거야. 그니까 민아 씨도 왔고 시간 타고 왔대요 버스를. 네 대표님, <웃음> 네안 네, 그래도 그구루점 네, 생겼다고 제가 네이버지도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다른 거 아니고 네, 대표님 오늘 촬영 날인데 괜찮으시면 치킨 면발이 제가 구걸하려고 왔습니다. 네, 아 당연히 저희 영상 나오죠. 네, 네또 구걸해. 그 리플 채널네 카톡 드릴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치킨. 예. <웃음>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웃음> 메뉴 고르자 형뭐 뭐 드실래요? 핵심만 있어 그럼 두로다 시켜 <웃음> 싹다싹다싹다 미친놈이야? <웃음> 너 양심이란 게 없어? 뭔가요? 아, 아 그렇구나 아니 <웃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사진 왜 이러지? 내가 어어참 어려워 좋아하는데 어려워 <웃음> 려아 <어려워>. 괜찮아 <웃음> 이 <웃음> <저> 이런 <웃음> 서버가 <안> 된다. <웃음> 아, 난 실제로 봤거든 공항에서 이럴 때. 아, 진짜? 아, 그렇다 치킨 먹자! 야, 치킨. 야. 그 하나씩 꺼내요? 하나씩 또 아, 좋아. 헤헤헤. 뭐 그거는 빼야 돼. <웃음> <너 괜찮을 때? 웃음> 오, 아, 아, 어, 걔네는 말 거라 제일 자 네? 네? 제일 모세 아, 네 네네 와. 귀여워 비린병 <몬> 아와겠다 어, 근데 냄새가 붙였다 어, 아, 후라이드랑 양념이랑 간장이랑 크림치즈 어, 이거 치즈 오이 와이 이게 이거 간장이야? 아, 이거. 그러면은 근데... 뭐 매운고매거매 근데... 그래. 뭔가... 그래. 거야 아니, 아 주는 그래. 거야? 이거 간장, 이거 그래야 이거 간장. <웃음> 그리고 이게 사이드인뭐 이게? 사이드부터. 사이 여기도 있어. 고 맥주 먹을 사람? 아무도 안 먹어? 아요 <웃음> 뭐, 그냥 자두야. 저거 아, <웃음> <겨울이야>. 진짜. 이인 <웃음> 때문에 못먹으니 아, 어떻게 돼요? 어? 어? 어? 어? 이거 블렌더에 갈아줄까? 우리 집에. 있대? 다 이렇게 찢어서 줄게. 내가 씹어 줄까? 오, 와 아, 하이스 캔맥밖에 없네. 동분명이지 뭐야, 뭐야, 아 크리미한 아아거 좋아해? 아 인공 이크리미아해안해 부드럽게 부드러워. 아 부드럽게 다당긴다 세상에. 엄청 부드러워. 아, 나는 분명히 잘따라거든잘따라고 아니야, 근데 거품이 맛있어. 엔젤링 엔젤링. 오빠. 나이 아저씨 급라 이성규님이 아이유님한테 맥주 따라주는데 연기하는데, 원수도 그렇게 안 따라주겠다고. <웃음> 그쵸, 그쵸, 그쵸, 죄송합니다. 해, 해. 형님한테 죄송합니다. 에이. 해 아니 오. 오빠가 내가 같이 게임하자고 그랬는데 하기 싫대요. 와, 에이, 잘못했네 오빠가 이번에. 괜찮아. 나라도 하기 싫어. 아, 왜? 원래 못하는 사람이랑 게임하기. 싫어 <웃음> <웃음> 괜찮아. 근데 치킨 언제 먹어? 먹어요? 먹어요. 아, 어, 어, 먹자. 어. 밥 어. 없어요. 밥 해반. 어 미친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씨. 음, 맛있다. 너 가위도 갔다요 가위도 갔어가위갔어 제일 어, 쓸데없는 걱정인 연예인 걱정이랑 마피고 어 아, 그래? <왜>? <웃음> 너무해. 아, 언 진짜 맛있다. 언니가 허니버터안 음, 음. 근데 이거 시즈닝이라서 응, 감사합요다 진짜 살것 같다. 그러니까. 뭐야, 이건 치킨 캔더가 아닌데? 뭐예요? 어, 오늘 파트 찍 뭔가 씹혀. 엄청 좋아지는데 뭔가 씹혀. 오돌뼈 같아. 오도 음. 아, 오도도 그거 오도도뭐아는 어. 어, 거야? 어. 오도도. 이거 오도도? 음? 음. 아, 이거 오도도 게 오늘 발침 오도도 딱. 글클오도식다 음. 아, 그래? 식감이 식품이 괜찮다. 식감도. 음. 이게 음. 음. 오도뼈 같아. 아우, 음. 야 근데 계속 매워. 아, 아 매워, 맵다. 근데 진짜 맛다 어, 나중에 맵네 이거. 아해 그럼 왜그어왜더 쳤어요? 놀라운 점심, 예.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왜? 난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래 그래. 가지고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안 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움직일 수 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아 너를 아니.. 아컷 네, 말고, 네, 말고. 아니, 귀, 귀 어떻게 그냥 움직이고 싶다 이면아귀귀아 아, 아, 아, 이거 좀 아이돼나? 나도 가능하 아, 너도? 진짜 해봐! 오? 우와, 오, 우와. 오, 진짜. 응. <듬가> 해봐! 이게 이상준 상대보다 비보이 비보이.. 아 치킨 다비보이 너무 치킨 먹다 비보이는 누구야? 치킨 먹다 비보이는 누구야? 더 씻고 오는 이성률. 뭐 씻는 이성률. 근데 이것도 계속 말하자면 튜닝이 좀 필요해요. 봉글레, 봉글레, 봉글레, 봉글레. 봉글레 걸가야 돼. 봉레 봉글레, 봉글레, 봉글레. 네, 하세요 응, 봉글레 네, 파스타 하나. 이이 <웃음> <오. 웃음> 선율입니다. <웃음> <코너링이 좋으실까요? 웃음> 자 그럼 다시 튜닝을 해야 되는데. 코너링, 코너링, 코너링, 코너링, 코너링, 코너링, 코너링. 어디? 어디, 어디 나가? <웃음> 어디 나가? <웃음> 아 <아니>, 원래 동아리 열리면 따라오시고 그러는 거지. <웃음> 맞아, 한층 더로 갔다가. 그 뭐야? 아니 저희 라이트로그 영상 찍은 거. 그거 얘기하고 있어. <웃음> 그게 과연 어떻게 나올까? 너무 <웃음> 개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개소리가 돈 <웃음> 나올게. 어? 아니 그거 너무 다 야한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돈 나올게요, 그게. 유진이가 할 거니까. 유진이 자신 있지 그런 거. 유진이 가 나은이 진짜 잘 하더라고. 아니 아니 나나 <웃음> <나, 웃음> <나> 카메라 앞에서 <웃음> 유교걸 <6, 6월> 컨셉이어서 이런 거좀 가려 주실게요. 편집, 컷. 오케이 오케이. 어, 안돼, 편집 안돼. 이형말딱 따라갈 것 같아. <웃음> 아니 내가 그때 우리가 밤샘 촬영했는데 계속 졸고 있었거든 근데 재미없으면 나는 관심 안가서 졸고 있는데 <웃음> 막 케미님이랑 야야야 유진이 산다 야한 얘기 야한 얘기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왜 밝은 데서 먹으니까 다 쏠기는 아 맞아요 또 조용해 <웃음> <웃음> 우와 어, 뭐야? 오, 이거 되게 묘하다 신기하다 노래 부르다 노래 제꿈님 노래 잘하더라 어, 좋아. 블라저팩 라저 <웃음> 아, <아까>, <웃음> <주는 사람> <웃음> <웃음> 뭐예요? 누구예요? 아, 딴 뭐예요? 누구 딴데 딴데 말 이렇게 딴데 왜 이렇게 딴게딴게 이렇게 폴데 노래 폴게 노래? 왜 이렇게 딴데 왜게요게 딴데 왜 이렇게 딴데 왜 이렇게 딴데 왜 이렇게 이의꽃이렇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아까 <웃음> 그거 소주 불빛 그거 알죠? 아 그거 아 알죠? 대박 아아 어, <웃음> <웃음> 미나. 민아, 민아, 래잘 못해 금요일에 만나요? 어, 더 좋아 어, 내일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엔... <웃음> <웃음> 아, 너무 <너도> 부끄러 나을 <웃음> 때려 <웃음> 아, 부 너무 미덕기분알것 같아 할수있으 민아 <목소리>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안 아, m a 요 a <웃음> 요일은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papa. I'm a papa. I'm a papa. I'm a papa. i 싫어 p 아, 아. 어... 이공중에서한 아 번에 너무 고하 보여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살이야하하하하하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짠하자 아, 우리 러브샷 한번 해 어... 아 1단계는 지라요 1... 어, 역시 <웃음> 진정하세요 먹고싶었는데 아쉽거 그니까 나만 생각한거 아니라고 아, 시청자분들도 아쉬워요 어, 3단계 하려다 2단계는 두사람이요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어 진짜 궁금해, <웃음> <나도> 궁금해. <웃음> 롬, 롬, <웃음> 나 궁금해 너무 <웃음> 너 뭐야, 너 뭐야? <웃음> 나 진짜 얼레, 원래부터 봤어 지금 말씀하세요아 말씀하세요. 제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차피 말하기 직전에 제가 시청률을 위해서 편집할거기 아, 때문에 광고는 실건로 아네 저희는? <웃음> <웃음> <웃음> 맨날 댓글에 보고 제꿈님이 되고 싶다 어 <웃음> 제꿈이 어쩌고 아 유준이가 부러운데? 그니까 여기서 제일 꿈 부러운 사람, 여기서 유심 부러운 사람. 나! 같 알았어. 지금 우리 발로크가 그거야. 미도는 도대체 못하는 게 못하는 뭘까? 그러니까. 못것 같은데? 응변 못하는 거야. 응변, 응변. 안 돼도 그, 막그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배우고. 아, 진짜. 지나가선 이게 내가 치킨을 선물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네, 네. 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지금 치킨이 당겨요. <웃음> 유이가뭘 안해 <웃음> 누가 그렇게 맛있었어? <웃음> 어 나는 이거 치즈. 나도 이거. 구 아, 먹어봐요 유구 씨, 유구 씨. <웃음> 아 네. 구구구구구구먹구구구구구구아구구구구구구구구 <웃음> <웃음> 코이제는코를 아, 소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 아니, 진짜 맛있어요. 크림치즈 코로 먹는 게 맛있어? <웃음> 음, 음. 아니, 얼마나 매워요? 로안 매워요. 양념치킨에서 조금 더 매운데 거기에 치즈 맛이 가미돼가지고 치즈 좋아하시는 분이나 양념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킨 먹으시면 될것 같아요. 티티랑 <목소리> 여러분 저는 치면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먹고 하이트하이트하이트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맛있야 그거 소주 많이 팠는데. <웃음> 우리 마트 다니고 오셨나 봐요. 저난치 <웃음> 전... 시키는 거야? 이거 영상이 다 나나? 아니. 헤스트를 아, 쓰는 거야? 아, 뭐, 헤스트야? <웃음> 저는 이게 되게 오도고독 씹히거든요. 오오고 음. 그래서 오독다. <웃음> 음.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술안주 같아. 요 음, 음, 음, 콜라 음, 마시면서. 음. 아 저도. 그거 먹는다. 아 이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손가락.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디테일 필요합니다.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이 간장? 오케이. 오케이. 잠깐, 오케이. 한번 먹어 볼게요. 한 음. 어떻게 오하는지 봅시다. 어! 아, 뭔데? 뭔데? 아, 너무 바스드 해고 이게 이 뭐예요? 당신 와. 내일 게나 불금... 어디 어디에? 어디에? <웃음> <웃음> 장치 땡 <웃음> <웃음> 가죽 관계하겠습니다 <웃음> 원하는 거다 했어요? <웃음> 예 <웃음> 네, 쇼핑카 <웃음> 아, 뭐, 네, 갈게요 까만, 까만.